안녕하세요 리뷰하는 채널의 준입니다. 네, 오늘 리뷰해볼 악력기는 실비스사의 프랑켄슈타인 악력기입니다. 어, 좀 모양이 특이하게 생긴 악력기인데 보통 U자형 악력기로 많이 알고 계시는 악력기입니다. 이 악력기는 이제 두 가지 종류로 나눠져 있었는데 먼저 지금 보시다시피 X를 있는 T렉스 악력기와 M를 있는 메갈로돈 악력기가 있습니다. 어, 제가 알기로는 스프링의 두께가 좀더 달라서 메갈로돈 악력기가 좀더 장력이 센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일단 T-REX 악력기입니다 이 악력기는 생긴 게 U자형 악력기므로 잡을 때 굳이 세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어, A자 악력기 같은 경우에는 손이 작으시나 크시나 보통은 이제 좀 가, 장력이 강하다면 세팅을 하고 악력기를 잡아야 되는 경우가 생기지만 양 악력기 같은 경우에는 굳이 세팅을 하지 않아도 굉장히 간격이 좁기 때문에 바로 잡으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두께하고 길이를 한번 재볼건데요 어, 우선 두께는 대략 1.8cm? 네, 1.8cm에서 1.7cm? 초정이아데 정도로 어, 조금 두꺼운 편 레인보우보다는 두껍지만 몬스터 헌터보다는 두껍지 않고 그래도 좀 두꺼운 편의 악력기를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길이를 보자면 대략 9.4cm, 9.5cm 정도로 좀 준수한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간격인데요. 간격은 어, 대략 2.5cm 정도로 굉장히 짧은 간격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 양력기의 무게를 한번 재볼 건데요. 대략 한 200, 8g, 210g 정도 나오는 걸로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무게를 쟀던 레인보우 악력기 같은 경우에 한 200g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레인보우 악력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 압력기의 널링에 대해서 생각, 살펴보자면 이 압력기의 널링은 상당히 준수한 편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바티지사의 압력기 널링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헤비그립 악력기하고 비교했을 때는 어, 조금은 악력기가 날카롭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아, 워낙 헤비그립 악력기가 날카롭기 때문에 아, 조금 헤비그립보다 더 날카롭지만 그래도 조금 날카로운 널링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또한 이악력기의 최대 장점 중 하나가 장력 조절이 가능하다는 건데 이악력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육각 렌즈를 이용해서 볼트를 풀어가지고 이제 악력기를 올려서 이렇게 올려서 악력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대칭되지 않게 잡으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힘이 조금 더 들어간다거나 혹은 이제 밑에 아니 손바닥에 받치는 부분을 좀더 길게 해서 안정적으로 잡으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다음번다 다 풀고 다시 찍겠습니다 이제 악력기를 다 풀고 왔는데 이렇게 다 풀면 끝까지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끝까지 넣고 조금 이렇게 조이고 악력기를 하면 정말 세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잡아본 악력기 중에서 가장 장력이 센것 같은데 이제 이 장력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그러니까 이 핸들을 조금씩 밑으로 내려가면서 하면 악력기 잡기가 쉬워지기 때문에 어 이제 자기 수준에 맞는 간격을 설정하셔가지고 이제 악력기를 잡으실 수 있고 어 조금씩 이제 악력 력 실력이 늘 거기 때문에 그 눈에 따라서 스프링을 조금씩 내리면 장력이 더 강해지고 이제 자기 수준에 딱 맞는 악력, 악력 훈련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 다른 악력기에 비해서 정말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스프링의굵기 하고 핸들을 굵기 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핸들이 어 이제 파티즈사의 아니 레인보우사의 좋은 스포츠 사이, 이제, 레인보우 악력기와 비교해보자면 거의 비슷하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다른 악력기의 몬스터 헌터, 같은 실비스 사이 악력기인데, 비교해보자면 훨씬 더 몬스터 헌터가 크지만, 네, 헤비 그립 악력기하고 비교해보자면 헤비 그립보다 좀더 크다. 아쉬운 걸볼수 있어서, 그냥, 어, 레인보우 악력기하고, 핸들의 두께는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스프링 두께 대해서 보자면 이, 이 악력기는 U자 압력기이기 때문에 스프링의 두께가 이렇게 큰 상관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어, 대충 보자면 메인보우 력기하고 비교했을 때 스프링 하나 두께가 조금 더 했다고 네, 보여집니다 이제 이 스프링은 스켈, 아, T-REX, 제가 갖고 있는 T-REX하고 메가르로돈의 스프링의 굵기가 다르기 때문에 어, 이 굵기도 잘 보시고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지금까지 어, 프랑켄슈타인 악력기의 리뷰였고 어, 이 악력기를 구매하시면 추가로 이렇게 볼트 육각 렌즈를 사용해서 넣을 수 있는 볼트가 4개 더 제공이 되기 때문에 아마 잊어버리셔도 이 예비 볼트로 넣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렌즈가 기본으로 하나는 제공이 되기 때문에 크게 장력 조절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 또한 이제 주의할 점은 이 양력기 같은 경우에는 장력 조절을 한다고 이제 볼트를 쪼다보면 이렇게 흠집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흠집 같은 경우에는 장력 조절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흠집이기 때문에 이 흠집에 대해서는 감안하고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이 양력기는 제가 사용한지 한두달 세대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궁금한 점이나 이런 계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